어우. 어우, 맙소, 씨. 어우. 아. 정상적인 맥주가 없나? 나가 먹고 싶은데 이어 메갈모 특 그냥 라거만 마시 그냥 그 뭐지 그 골든 뭐야 그 하와이 그 뭐죠 비그웨브 그게 제일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죄송해요. 제가 메이크업 다 번졌어요. 지금 공연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상태가 별로 좋진 않아요. 여기 조명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이해 좀 해주시고. 아씨, 맘에 안고. Hi guys, right after the concert, I'm about to die. 목이 좀다 갔습니다. <웃음> 한국이 몇 시지? 지금 한국이 지금? 아니 요새는 뭐 영통을 이렇게 세로로 한다면서요? 한국 오후 3시, 3시 40분 이제 학교 할 시간이네 학생들 예 네, 그냥 너무 오래 안온것 같아서 아눈 번진 거 봐요 너무 오래 안온것 같아가지고 이제 인사드리려고 켰죠 트룸 나온다 <웃음> 조심해 네 지금 콘서트 끝났고 아 근데 진짜 이 콘서트는 이퀴시트는 이 진짜 거의 초조금이라 약간 걱정돼요 지금 약간 나머지 세번 지금 세번 남았는데 살짝 걱정되는데 아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계속 운동하고 뭐 이렇게 거시기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집중 정신줄 잡고 해야지 뭐 요새 영통을 이렇게 세로로 한다면서요? 근데 저는 영통 같은 걸좀안 해봐가지고 좀 어색해요, 사실 이게 저기 그냥 맨날 스피커폰으로 통화해가지고 살짝 귀걸이도 살짝 비호감인데 그냥 무대 귀걸이니까 양해 좀 Guys, how you doing? Any questions or 뭔가 뭐 하실 말 있으시면 얘기해주시면 제가 그 시기하겠습니다. How are you? I'm I'm I'm fine. I'm very well. 이거 이제 끝나고 컨디션이 받고 이제 자야죠. <웃음> 자야 이제 내일 또 공연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스, 오늘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스크린이 나가가지고 좀 이제 딜레이가 됐고 좀 공연 좀 늦게 끝났어요. 발가락이요?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제 발가락이 지금 신발을 신고 막 와도 아직 못 신어가지고 좀 더러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들... You guys spell as m e r r y Miller 다들, you guys spell m e r r y as M-E-R-R-Y? I'm I'm just curious that if i s intended or what? 이서유행인가요 Is t t trend to marry um to? To ask, ask us, marry, to marry, marry you, guys Tiamo Tired RM, yes, sorry, but It's now It's been a series, but It's been a e i e e e s i e a i heard that it's kind of, it's kind of a ritual to 다음... 아, 말도 안 나오네. <웃음> 근데 제가 나스 백에서 공연하면서 느끼는 게 가끔은 영어로 얘기하는 게 훨씬 진짜 편해요. 제가 막 유학파도 아니고 뭐막 그런 건 아닌데 영어로 얘기할 때가 훨씬 더 솔직하게 잘 나올 때가 있어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 느낌이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You know, it's just... No, it's not a problem 이렇게 되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하면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약간 이런 차이 네. Why are you not sleeping? To see you I came to talk with you Send a heart it's Easy, easy peasy 뭐냐 저살좀 빠졌습니다 I lost weight. Well, I was like, I don't know it as pounds, but I was like 78 kilograms. But now I'm like 73. 사실 70 밑으로 내려가, fake love, 막 DNA 이런 대로 돌아가려면 이제 운동을 안 하면 돼요 아예. 그러면 이제 근육 빠지고 지방 다 빠지고 안 먹으면서 거식기 하는데 돌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다시 체형이 굵고 아마 몸이안 좋아질 거라서. 운동은 하데 지금 좀 적게 먹고 있어요. 저 73kg입니다. Sure about the Grammys? Sure about the Grammys? Um, the Grammys were fine. Um, we enjoyed the performance. Um, uh, there were no mistakes. We're anxious about um, you know having a mistake, but there were no mistakes. And everyone gave us applause and, you know, stood up and like share their hearts. So we appreciate it and it was all right. The performance was everything. And we're kind of disappointed um, first time we heard that, you know, Dojo was going to win. But, you know, it's all right. We can admit it. And I just looking at the other artists' stages and... Um, I felt something, so, um, you know, all we can do is just do our best from now on, um, get better, um, making good music, that's all, that's all we can do. Um, what I just felt the most is that we have to be a, directly participating, um, in our whole album more. Like, you know. Personally, and uh, the lyrics, melodies, um, arrangements, someday we're going to do it like, all by ourselves. That's our goal, I think. I think that's uh, one of the reasons why, why, why, um, why some people look down on us. But, you know, it's going to be solved anyway as time passes by. 바는 구르며 벌써 마주해 아 <웃음> 죄송해요. 미친 <거> 요바이저도 <웃음> <웃음> 좋아요. 근데 네, 나중에 부를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bout the um the the new p l a y l i s I'm getting ready and I'm working on it. Um, I have, I've, I'm, I'm inviting a really interesting, unexpected people to my, um, album. Please, 아, 에이, 주, 주, 주, 주세요. 마, 말이, 말이, 더듬, 더듬 거지. 감사합니다. 늘 그랬듯 성함이 나올 뻔했어요. <웃음> 와우 쉬. 감사합니다. 이거 그건가? 그 1.2에? 아니요 아니에요? 그때 LA 아 이건 미국 거 그때 뭐 1.2개로 늘려달라고 해서 뭐 연락 많이 받았어요 뭐 우리 집 초코파이도 좀 늘려달라고 해주면 안 되냐 몽쉘도뭐 뭐, 1.5개 해주면 안 되냐 뭐 제가 근 여러분 저는 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음, 죄송합니다 지금 정국이가 무슨 뭐 또안 먹는다고 살이 걔도 겁나 빠른 걔 지금 60 69가 70인가 그래요 지금 저랑 비슷했는데 근데 안 먹는다고 지금 이걸 안 먹겠대요 전국이 보면서 이제 좀 반성 중이죠 나도 안 먹어야 되나 Yo, JK is on a diet and he's in a tough one He's on a tough diet So, I'm just worried but I'm um, jealous as well 뭘 거기서 다 빼기 게 뭐가 있다고 체지방률도 한자리네 그죠? 에이, this is what we call pork belly, 삼겹살. Soul food. Will RM get a tattoo? Um, I, I used to, um, I used to um, plan, plan to have one. And I actually had, actually had a sketch But, I just canceled it, because I was afraid. Because, you know, I'm, I'm a, I'm a kind of in, in a rush guy. I just, you know, I, I really get sick of something very fast. Um, so, if I have a tattoo, I was afraid that I'm, I'm gonna, I'm gonna be sick of it. Like, oh, I don't want this. Um, some stuff in my arm no more then i'm gonna hate it so that's why i didn't have any tattoo but i'm still open though i can have a tattoo someday but after i got a got more i get more in shape later i think w you have a new song this year? You bet. <웃음> 오른쪽 엉덩이에 우정타투 하기로 했다고요? <웃음> 우정타투를 이제 여러가지 동안을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겠구나 근데 뭐 지금 뭐 말만 하고 지금 계속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뭐, 이제 뭐, 일곱 개의 점을 찍자부터 시작해서, 뭐, 뭐, 뭐, 뭐, 북두칠성을 하네, 뭘, 뭐, 일곱 개의 뭔가를 하네, 뭐, 칠을, 그냥 칠을 심플하게 새기자네, 뭐. 근데 저 하면 저는 약간 발목, 그냥 발목, 그, 그냥 발목에 하고 싶어 심플하게. 근데 사실 제가 타투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이유 자체가, 어쨌든 몸의 디자인이잖아요, 타투도. 근데, 타투를 제가 팔이나 이제 보이는 데 하게 되면 누가 다 알아보는 게 싫어, 밖에서. 타투 보고, 지금 갱가 가뜩이나 저는 뭐제옷 스타일인지 뭐 목소리인지 뭐뭐 뭐 때문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는 편인데 그 여름 같은데 또 이제 저는 거의 뭐 헐벗고 다니니까 반팔엔 반바지 고 근데 이제 그 타투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까봐 그게 좀 싫어가지고. <웃음> 가뜩이나 좀 밖에서 좀 튀어서 그런지 약간 키가 있고 이래서 그런지 좀잘 알아봄 당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 뭐 저는. I t i n k I s o l d be able to t a e a look at 7 0 g a s i n g o i n g s e s o r r y so fast What is your hair color? I'm in, in g r a y How many Pokemon colleagues have you collected? Oh, I brought this album I thought I brought this album, but I didn't 한번 그거 제가 모은 거 보여주려고 사실 그거 제가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어, 없던데? 없어 없어 안가져어 없어요 없어요 안 가져왔어요 깜빡한 것 같아 서아의 핫탱카이 아메왜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비빔면이 막 그렇게까지는 안 먹고 싶은데 왜헤면 미치게 땡길까요?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게 평양냉면이랑 그 다음에 봉평 메밀 막국수 그 다음에 짜장면 그 다음에 저기 그 뭐야 회덮밥 아... 살못빼 이러니 어떻게 다시 60kg대로 가겠어 그냥 운동하고 먹고 말지 그죠? 아니 렇잖아요다 참고 살건 뭐하러 사냐고 뭐하러 돈벌어 그죠? 다 면이네 그죠? 저 명끼신이라서 아마 a noodle ghost If you understand Spanish? o oh, sorry, I'll definitely learn 포켓몬빵 신상 나온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제 발등을 찍는거 같아서 그 편의점 가서 사먹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 뭐저 아마 스티커 한 100개 좀 넘게 모은거 같은데 뭐막그왜 당근이나 번장 같은데 다 한꺼번에 모아서 파시더라고 몇십만 원 근데 그거 사면 재미 없으니까 그럼 이제 좀잘 모아보려고 지금 그거 그게 제일 화가 나긴 해요 지금 포켓몬 스티커 모으다가 집에 온게 제일 아니 지, 그 여기 온게좀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 죄송해요 별로 생, 생산적인 류앱은 아니라가지고 컨디션 very good 괜찮아요 너무 힘들긴 한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국에서는 같이 못 죽였잖아요. <웃음> In Korea we have to we have to shut our mouth, d o stand it up. 뭐 일어나면 코로나가 더잘 퍼지게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I was like so sad but now i feel like i'm really um having a performance right now everybody was standing up and everybody was like putting their hands up like upside down and and um and i when i when i see you guys you guys use d your energy at the first part like like like fire And on, you guys use your energy like the most, and like, you know, when, when you get like some songs, some tracks like Idol or, or So What later, you guys are like so exhausted, and like, <laughs> okay. We're the same. We're the same. Me too. I f e l I e l like I'm so sorry. I don't h i n k I'm g i n g to g i v up. I'm n t o n to give u 내가 네,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위해 아니까 잘 알아들으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어색해가지고. You love the show. Thank you. Appreciate it. What will you do in the week between the shows? We have plans. We have schedules. Happy birthday, everyone! Sorry, I didn't say happy birthday to every fans that came to concert for their birthday. l o r t h e n bombs live. Wow, that song is hard, girl or boy or men or women. Latin America Yeah, I want to be there I want to be some You know, some other countries And have a trip um, Meet the fans there You know Did you meet h a l s e y s baby? Nah, no, not yet I just saw photos But she, she was so sweet When are you planning to get married? Oh, I don't know I'm i o oh. a e a Wink It's easy Do you want to get a friendship tattoo? Yeah, I do It's not a- Oh, uh, yeah, it's a friendship tattoo It's like a team tattoo Vlive is lagging Oh, sorry Wi-Fi here is not really good Her world is complex. We was looking for love. Not the good and good on the people. I really don't know what I love. But I found myself. The whole new myself. How many children do you want to have? Um... You know about the children. I I I used to... <laughs> it's like tattoo. I used to... Want to... You know, I was like... Literally, like, dying to have children, like, someday. But now, you know, when I think of a kid like me, and, you know, um, I don't really want to. I can't imagine. I can't imagine. I 어 a n t i m a g i n 청 if I can imagine. When I was young, I a a o t o t a s a n t a s I a y n to m s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라스베이거스 저세븐매직마운틴스 그거 오그론디노 로 너무 좋아해서 거기 놀러왔고 나머지는 안 갔어요 오션은 제가 옛날에 봤어가지고 오션은 어 뭐, 뭐 근데 다시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라스베이거스가 저랑 막 바이브가 막 되게 잘맞진 않고 노는 쪽으로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데 조깅하니까 진짜 좋다 아, uh, 야 yeah, I will. I will sleep and rest. I'm, I'm leaving at, like, 30 minutes. w we'll e just chill it. 그냥 뭐구일라이브가 원래 이런 거였잖아요. 그냥 스텝식, 그냥 스텝 얘기하면서 talking gibberish. 마, 칠하냐, 진짜. Mm -hmm. Thank you.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Oh, the Snoop collab is announced. Okay. That's good. Oh, 이 죄송해요. 멘트는 도저히 못을 갖다. 그냥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하다 가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서 호텔에 있으면서 그냥 공연하고 쉴때는 책 보고요 네. 책 보고 유튜브 보고 음, 아스베가스는 미술관이 많이 없어서 어못 가고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네. 그러고뭐 저기 그 별의 컵을 좀 했고요 알아어해보세 어, 한국에서 친구들이 지금 벚꽃 사진을 엄청 보내주는데, 너무 배가 아파요. 부러워서 그거 하나, 에이, 그거 너무 부럽고, 음,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공연 세번 남았고요. 잘 하고 올게요. 아, 그리고 작업하고 있고요. 계속 어, 이번에 나올 것은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올해 안에 내려고 하니까 그거는 진짜 잘하고 싶어가지고. 좀 정말 다르게 여러 사람들이랑 되게 재밌게 상상도 못한 느낌으로 많이 할것 같아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 잘 돼가고 있어요. 네. 좀 진짜 멋있게 할 수, 좀 좋은 음악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나름 그래도 이제 기준이 높아서. 그 다음에 고라미는뭐 얘기 말씀드렸고. 그랬네요 뭐다 얘기했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비빔면 맛있고 뭐 저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한국 돌아가면 머리를 좀 오래 길러보려고요 네 그냥 염색 좀 하고 그 어둡게 머리 좀 한번 좀 인내심 있게 좀 길러볼까 길러고 다 밀어버리게 나중에 볼까생각는고 뭐 이제 오늘 사실 영어로 얘기했으니까 소감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뭐 사랑도 그렇고 사실 뭐 저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어요 늘 있었고 그게 뭐저희 뭐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닌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 싫어하는 분들은 늘 있었고 어, 원래 이제,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팀이. 특히 미국에서 뭔가 우리를 시, 뭔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메인스트림에 올라왔다는 되게 반증이고 되게 좋은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아미분들이 사실 이렇게 힘드시니까 그런 거에 반응하시는 것도 일일이 부정적인 에너지에 일일이 뭔가 이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그런, 어그로가 끌리기를 바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왜냐면, 그런 데 이제 쓰는 에너지도 너무 아깝기 때문에. 뭐,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저는 뭐, 글쎄요, 차라리 음악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 오늘도 얘기했지만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말텐데, 그냥 아 뭐, 그거 별로더라. 와, 나도 걔네들 안 좋아해, 이러고 말텐데, 굳이 굳이 사실 공적으로 뭔가 익스프레션을 한다는 거는 뭐, 저는 뭐, 저랑은 이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고 뭐 그런 걸 그렇게 멋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리고 뭐 싫어하는 건 되게 쉽죠. 뭐 야! 오늘 얘네 봤는데 구림 뭐 이상함 뭐 이러면 뭐 얼마나 쉬워요. 누군가를 싫어할 때 그래서 그런데에 이제 또 너무 이렇게 뭔가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걸어주시는 게 이제 우리에 대해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뭐, 저희는 여태까지 뭐 이렇게 막, 저희는 늘언더더 포지션이었어요. 늘 뭔가 늘 뭔가 뭐라고 해야될까? 늘 항상 이렇게 배팅이 낮은? <웃음>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한명한명 한명 모아서 이제 원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냥 늘 그랬듯이 저희가 하던 걸 하는 거죠. 네, 그냥 뭐 저희가 누가 알아준다고 했나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의미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음악으로든 아니면 뭐, 이렇게 공연으로든 사람들 나누고, 이제 그러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쪽으로 계속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고, 저도 맨날처럼 많이 안 찾아보고, 음, 그래서 뭐, 아마, 그 이번에 나오는 거에도 다음에 나오는 거에도 그런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시간에 좀 다른 데다가 저를 개발하고 좀더 다른 사람이 되는데 쓰고 싶어서 음뭐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려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원래 뭐 팬과 안티는 한끗 차이라고 뭐 안티 헤이터라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팬, 라이트한 팬보다도 소속들이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싫어하는 것도 되게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뭐 저희가 열심히 하면 뭐 저희 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뭐 그럼 좋은 거고 아니 말고. 그래서 뭐 그냥 뭐 멤버들랑도 이 얘기했는데 뭐늘 그렇듯 그냥 그리고 앞으로는 그냥 저희가 생각한 거는 좀 뭔가. 어쨌든 다시 저는 제가 사실 요즘 계속 고민했던 거는 우리가 원래 있던 지점으로 좀더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좀더더 어더 많이 적극적으로 인볼브되면서 앨범 제작 과정에도 좀더 목소리를 내고 이제 30대가 코앞인데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저도 고민이 많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해봐야겠죠 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생각하고 있고 좀 어쨌든 저도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음, 앞으로 그냥 더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별로 생산적이지는 않았지만 뭐 V앱이 원래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만나자고요 u 이 s See you some day, in anywhere, in this whole earth, I'm looking forward to that, um, stay safe, get happy, just focus on positive vibes, I know it's hard, but you know, life is too short to focus on the negatives, I think, that's all I want to say. I love you um you guys are the ones that made my they meet t h e y made us here today and i just want to say that for the last um you know i think many people misunderstand the point is that bts is just not a, about the seven boys now it's uh it's a it's a great and i don't want to say great I'm, It's a, it's a huge wave um, consist of, consisting of various people, and what, they, and what they ignore is the existence of the army. Um, different races, different genders, so many kinds of people are really meaningfully involved in this name of BTS. I just want people to know that. We may... Um, not as great as the... self-made artists or... Um, anyone else, but... we got something special too. We got something different than others, I think. And that can be... um the tame that can be the nationality or the language we um we use and we we write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um the army and the people who truly support us um and you know not just supporting um being together with us so i guess BTS in 2022 is really complicated and sophisticated so when you like say the name of BTS it's not just about the seven boys it includes the industry um, maybe the Korean thing um, maybe Asian and mostly the a r m i e s that truly Um, are together in our everyday lives it's not just one way it's the what we call it it's mutual we give us uh, we give them something they give us something I mean you guys give us something um, and I truly felt today as well Um, seeing you guys in person and uh, hearing your voices—it's something you know. It c m e It comes from the heart, and it's about the soul. It's about sharing hearts and the sharing souls. Where like we may not know each other if if I if I didn't if I didn't do this team or or music, maybe. Um, maybe I would trip, I would have a trip in Las Vegas and just, you know, just pass by you guys as a tourist from Korea. But now, through the, the music and the performance and the team, we can be something, you know, we call this inyon in Korean. We, I don't know what to call this in English, but we became something, you know. relationship and i think that's everything that's you know warning is a pain life is about um unfair um a lot of unluck the dramas happiness happiness and the joy is really short but you know we met each other so we're making something great i think that's all i want to say 주절주절 또, 주절 또 너무 또 진지하게 또막 이런저런 얘기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아무튼 저도 보는 만큼 저도 그동안 생각이 많았어서 이런저런 말씀드리고 싶었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볼게요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나도 내가 무서워 Bye guys, I'm off to the bed And I love you 말 꺼야지 이상 소렐